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참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실제 여기에 한 개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는데 왜 전체가 하락했는 것 마냥 방송을 하느냐. 적어도 다세 여곱 78개의 어느 정도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다량의 실거래 내용이 나와야 실제 그게 금액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현 입장에서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할 것 같으면 현재 한 개의 거래가 됐고, 현재 220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그런데 묶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20건이 나온 거고 동일 매물 묶기를 보게 되면 82건입니다. 82건 마찬가지 절대 적은 매물이 아니죠. 그리고 아파트가 하락하는 입장에서 현재 이 매물이 마지막 하락일지 아니면 더 금매물이 나와서 하락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분위기라 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장일 때 마찬가지 최초에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5, 중, 후반때 하지만 최초에 여기서 누군가 6억 8천, 9천 주고 한명이 샀는데 여기서 끝나면 은 이게 최고점이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계속 구입을 하다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락장 마찬가지 최초에 한명이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그렇다면 누군가 급해서 매물을 하나 팔았는데 현 상태에서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계속 내려와서 매물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게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하락을 했던 이 분위기라 하는게 무시 못하죠 상승장일 때는 계속 타고 계속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돈을 더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하락장일 때는 분위기 자체가 얼어붙었죠. 금근데 현재 이 매물 한개가이 시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는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증명해 주듯이 얼마든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평균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일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현 상태보다 더 내려가서 하락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했는 추격 매수라로 하는 그런 아파트 구입을 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를 안 사면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사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네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사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마찬가지 하락장 일 때는 기존의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가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매물은 내놨겠죠 안 팔려요 그러니까 더 내려보는 겁니다 그건 더 내리니까 또 팔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시세에서 지금 안 팔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더 내려서 하다보니까 현재 다시 5억까지 내려갔고 지금 5억의 매물을 다 내놨는데 5억의 거래가 안됩니다. 그럼 4억 5천, 4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려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편한세상범문은 최초 분양가가 3억 중후반대였다면 현재 그 가격만큼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7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해서 체크가 돼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5년 전 가격으로 18년, 17년, 19년 가격으로 아파트가 내려갔다고 설명하는 건데 실제 최초 분양가에서 예전 아파트 가격대들이 평균적으로 3억 중후반대에서 4억까지 그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 이하로 내려간 사례들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높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프리미엄 자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 이하로 1억이 떨어졌다면 1억만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향후 다시 원상복구될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을 1억, 2억, 3억 주고 또 구입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 알파 플러스 자체가 그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을 3억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실제 분양가는 지금 1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4억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긴 건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4억이나 손해본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에 이렇게 될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해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작고 아파트 공급이 아무리 적어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동네별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도 통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구입 못한 사람이 바보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짧게 1,2년 사이에 길게는 3,4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술을 먹고 기분을 내고 아파트를 못산 사람은 아파트 자랑하는 사람이 빛깔스럽고 바보 같은 소리에 놀아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고국 소리를 내고 아파트를 못사는 사람이 기회가 만들어졌는 시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 노름하고 똑같습니다. 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국회의원도 전부 다 이기적이고 그만 생각하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4월 15일 총선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거집어내서 아파트 하락을 막겠다, 경기 하락을 막겠다 해서 모든 규제를 또풀 것이란 말이죠. 대출 완화부터 해서 규제 완화까지 예천, 2007년, 8년, 9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규제를 풀었는 거하고는또 틀리게 플러스 알파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규제를 풀 것이고 대출금리를 내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또 희한한 상황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네가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니 내가 아파트를 못 사서 돈을 못 벌었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보짓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존 거래된 아파트 가격들이 5억 주금 한때 거래가 되었다면 실제 가격이 뛰면서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투기 세력이든 갭 투자든 여기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팔고 룰루랄라하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평생의 아파트 한 채, 집한 채를 사받는 게 다인 분들이 이렇게 변하는 부동산 정황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요. 단지 공급이 많고 경기 악화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세계가 힘들어지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 돈들이 결국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너도 나도 모르게 아파트 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예전 물가 상승과 아파트 공급 원자재 가격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 2014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가격대가 아무래도 3억대에서 4억대가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집도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폭락하라고 뭐 응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눅눅치는 않고요. 흘러가는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3 4만 되면 기본적으로 대출 좀 받고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 가격은 3, 4억 정도가 무난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 또 전화가 왔는 게 계약금을 10%를 걸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현 상황에서 계약금을 취소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 예전에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부분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 평생의 집한채를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유돈이 있어서 또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위치가 좋지 못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면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었으면 취소를 한다. 그 돈이 물론 3, 4천만원이지만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저렴하게 건매물을 구입해서 그 돈을 벌면 되는 거죠.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3, 4천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1, 2억, 2, 3억 적어도 3, 4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3, 4천만원 손해본다고 들들 떨면서그 아파트를 안고 간다면 그게 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못해서 저한테 더 한번 장담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도 되고요. 물론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세컨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평생에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취소를 안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내가 그냥 평생 살면 되지 하면서 이자를 갚아 나가면 돼요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자를 조금 더 내는 것이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계속 살면서 평생 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자를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저금매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 대출 이자가 뭐 100만원 내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율이 올라서 200을 내고 있다. 근데 200을 1년 동안 내봐야 뭐 2,400만원 그리고 10년을 내야 2억 4천이 됩니다. 근데현 상황에서는 2억 3억 급매물 아니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매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평생 살 집이 아니라면 중도금이 들어간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은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정말 위치가 좋거나 저렴하지 않으면 저같으면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또 여론이 되어 있죠. 예전에 저도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서 뭐갭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번다는데 이만큼 규제를 해제기냐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갭 투자가 아니라 투기 세력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시 꼭지점에서 먹고 나오고 그 뒤를 따라가는 일반 서민들이 일부 돈을 벌다가 또못 모르고 진행을 해서 또 지금 현재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눈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돈이 올리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항상 저는 제 얘기를 100% 맞다고는 얘기를 안 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정말 평생에 집안채 사보지도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안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따라갈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은, 돈을 은돈 벌어본 놈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하죠. 거기도 먹는 놈이 잘 먹는다고 여자도 잘 꼬시는 놈이 항상 잘 꼬십니다. 왜 해봤기 때문에 능수능라하라는 거죠. 참 살면서 유튜브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데요. 그런 것도 뭐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투기를 해서 경험을 얻었을 때는 돈을 벌었냐 아니면 잃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겠죠. 2017년, 18년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2010년도로 돌아갔으면 더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중학교, 옛날로 돌아갔으면 지금 더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분위기. 동향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강화시키냐 완화시키냐, 금리가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어차피 아파트 물량은 지금 과인 공급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락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에서 단한 번도 투자 투기를 해보지 않았는 분들이 정말 하점에서 내가 살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겠죠. 평균적으로 이쯤에서만 구입해도 평생 살 집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시 한번 갭투자와 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규제가 완화되고 대출이 완화되면 다시 한번 또 투자 투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론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면 현재 투잡 쓰리잡 해서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평생 집안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금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 구축을 사느냐 신축을 사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신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이유는 일단 원자재 가격이 뛰었고 아파트 마진이 예전에 40% 50%였지만 실질적으로 현 마진은 30% 미만이나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느정도 지나면 은 최초 아파트 분양했는 가격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동네별로 차이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또 오늘도 뭐 역세권 아파트를 뭐막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저는 역세권에 대구에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용건매물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동네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리고 가장 높은 층, 그리고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럴 생각을 해봅니다. 뭐제 영상을 꾸준히 들었는 분들은 뭐저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